사실, 한, 한 시간 봉에서 지금 거의 과메 수권에 돌입했기 때문에, 저는 더, 한번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장, 한 번, 한번 양봉 더 띄울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조정파, 조정을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382 지금 여기 올라가면. 근데 볼륨 없는 건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볼륨, 볼륨 얘기는 솔직히 한두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볼륨 근데 없었던 거. 너무, 너무 적긴 네요 그러니까, 음. 아무리 없어도 막 이런 볼 이런 볼륨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올라갔던 볼륨 정도는 필요한데, 여기 절반밖에, 양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연습 볼륨이. 그래서 너무, 볼륨 좀, 너무 과하게 적다 싶긴 한데. 끝까지 뭐안 올라가겠다는 소리겠죠. 예, 네, 그래서 <웃음> 지금, 지금 이미 이 볼,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보조 지표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실, 어, 더 치고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그래서 일단은,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매수, 그리고 여기 넥라인을 간준다면은, 한번더 리테스트 후 하락을 볼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봉으로는 mm -hmm. 그렇고요 그리고 4시간봉을보조지표는 네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MACD도 이제 슬슬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되게 애매한데 어 약간 저항받고 내려올 만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그널선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MACD선이 제 거꾸로 아래로 치고 아래로 이제 돌파하는 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크로스가 아니라 사실 저항 받고 사실 다시 튕겨 올라 튕겨서 이격을 벌어줄 m c d 를 벌어주면서 다시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갈 것 같은 움직임을 조금 애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얘이왜더 얘, 얘, 얘 커졌대? <웃음> 그렇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왜 왜, 이렇게 확장됐어? 음. 이렇게 수렴을 이렇게 좀 하지. 네. 네 왜, 그래서 메일에서. 사실 근데 이거는 4 네, 네 시간봉에서 봤을 때 음. 지금 4네 시간봉이 아직까지는 매도가 강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는 얘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가 강한 상태에서 애매, 그러니 이런 시그널선이 수렴하지 않고 확장하는 모습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DMI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뭐 수렴하는 모습, 아니 수렴을 아직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해도 정확히 뭐 방향성을 나타냈다 아직은 매도 강세. 라고 얘는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4시간 봉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아직 상승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고, 일봉에서 봤을 때는, 뭐, 일봉도 이제 마찬가지. 로 일봉이 조금 심각한데, DMI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DI가 치고 올라가고, 이 d x 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매도에 대한, 장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조금 강세를 이제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장기, 뭐, 여기는 딱으로 뭐, 볼건 볼 없는 것 같아요. RSI는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 박스권 여기 이 영역의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결국 여기 넘지 못하고 <웃음>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존 선까지 꺾여서, 이렇게 구름대 이탈을 하나 했는데, 다시 음. 구름대 속으로, 가까스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요한 선만 넘어준다면, 다시 한번요 위로 갈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6,500. 저 상황 진짜 세 보인다, 근데. <웃음> 강하죠, 강하죠. 여기 기존의 박스권이었고. 그니까 러 여기가 지금. 여기가 원래 박스권이었어요, 이렇게가. 네, 맞아요. 이렇게가 박스권이었다가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여기 저항을 뚫지를 못해서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 요 <웃음> 다시 내려와서. 일단은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저항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줘야겠죠. 결국에는 구름대 돌파가 <웃음> 답이겠죠. 구름대 돌파. 4시간뭐 구름대 돌파. 구름대 돌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장기적으로 구름들이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제. 만약 이렇게 계속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좋죠. 조금 조 이렇게 확대 좀 해줘 봐요. 축소해서. 어. 아, 이전, 이전을 이전을 보게. 축소, 축소, 축소. 축소를 해서 보면 구름이 구름 구름대도 수렴을 하고 있, 있어요, 그렇죠? 네. 때도쭉 어, 수렴하고 있어요. 쭉 수렴. 지 어, 계속 걸리적거리는 구간은. 맞잖아요. 계속 거기에 6,400. 6,200에서 6,400. 라인. 계속 걸리셨거든. 위에서는 고점을 낮추고, 수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확실한 돌파를 해줘서 이탈해가지고선 이격을 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격을. 4시간에서도 보니까. 계속 이격을. 구름이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넘어가줘야지. 아이, 으이 무슨. 이게. 예. 얼마 안 남았다. 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어. 겁니까? 얼마 안 남았다. 여기인데 <웃음> 여기에서 놀다가 이제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좋은 시절 끝났다. 좋은 여기 시절 여기다 이제 정해줘야 된다. 긴장 바짝하시고요. 똥구멍에 힘을 빡 주고 있을 때될 때다. 이제 지금 네. 최종적으로는 한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6,640 정도. 여기에 여기에 피보나치 61.8% 61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A, B, C에 대한 조정 산파동이 나오고, A, B, C에 대한 조정 산파동이 또 나오고, 또 내리고 이런 트렌드를 깨지 않는 선에서 뚫고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매도 관점 6,640에서는 마진이든 뭐든 매도가 우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트렌드를 한 번에는 넘, 이번에 넘지 못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이 작아져서 마지막 수렴을 지금 하고 있다. 약 10월 3일에서 4일 정도선. 아까 보니까 일목균형표에 구름대가 꼬이면서 하는 변곡지점이랑도 거의 겹치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 여기에 대한 시간 사이클. 시간 사이프를 타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여기를 지금 넘는, 넘, 넘더라도 는넘 과감한 롱 관점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뭐 없어요 마지는 모르겠다 고배율 말고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에서 여기 먹으면 은한 만약에 여기서 뚫었을 때한이도면좀 오니까 한 30%정도는 먹겠네? 한 20배 하면 30%정도에 대한 수익은 나잖아요. 마진도 그렇죠? 뚫었을때 뚫는거 보고선 6,600까지 본다면 한 30%정도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을겁니다. 손절은 뚫었던 부분 이탈하면 은 손절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뚫고 넘어가는 것까지 기대한다? 그건 조금 오바같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지키는 건 그래서 중요하죠. 트렌드를 지키는 거. 이번에도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한이 정도 선 정도에서는 마무리 할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죠. 근데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깊게 끝까지 내려왔어요. 일반적인 파동의 조정 파동의 마무리가 삼각형으로 끝난다면 일반적인 A, B, C, D, E 일반적인 조정 파동은 여기에 대한 공간을 여유를 두거든요. 근데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거는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삼각형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고선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요 한번 이런 데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음, X웨이브 이후에 X웨이브 이후에 찍고 찍고 여기가 7400이었어요 찍고 찍고 여기가 6800이었습니다 찍고 여기를 이탈하면서 바닥을 두번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났는데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등이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탈한다 이거예요. 이탈하고 바로 걸어 올리는 경우 그 이탈하는 지점은 아마 이세 번째 C파동의 저점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C파동이 얼마냐면 5780 정도. 아닌가? 6100인가? 아, 이거 좀더 확인을 해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수렴이 작아지면서 지금 작아지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이 파동이 이웨이브가 삼각형으로 끝나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수렴 작아집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삼각형 파동. 끝에서 끝나는 거. 요걸 좀 보고 있고, 요 가능성을 조금, 어, 삼각조정의 컴플렉스 파동, 요걸 좀 보고 있습니다.